Hi! 비보이 프레쉬입니다. 오늘은 탐락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인디언 스텝과 셔플과 기겐사이드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인디언 스텝 손을 모으고 다리를 뻗어주면서 팔을 벌려주시고 제자리 똑같이 반대 제자리 제자리 다리. 네, 이게 인디안 스텝입니다. 이 보이들이 춤을 추는 걸 보셨다면 한 번쯤은 그냥 따라해봤을 동작이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두 번째, 셔플 동작. 셔플 동작은 좀 발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을 법한 춤입니다. 해보겠습니다. 원, 두, 쓰리, 원. 3 1 2 3 1 2 3이2 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봤을 법한 동작이에요. 빠르게 해보겠습니다. 1 2 3 1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3 사이트, h 사이트, 네,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h e e and 사이트, w a 사이트, h 사이트, 오늘은 비보잉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탐락 중에서도 인디안스텝 셔클, 퀸긴스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